스마일박입니다. 음,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탈모 방지할 수 있다입니다. 뭔 얘기냐면 제가 약한두세달 전부터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뜨거운 물로만 샴푸를 했어요. 머리를 감았어요. 그런 결과 일주일이면 수채꾼형에 머리카락이 한 몸큼씩 뭉쳤던 게 지금은 거의 머리카락을 빠진 머리카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머리숱이 풍성해졌어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머리를 한번 그 깎고 나면 머리가 숭숭 빈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물로만 머리를 감고 나서부터는 머릿결도 부드러워졌고 머리숱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맹물로 머리 감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맹물로 머리를 감으려면 일단 물이 뜨거워야 돼요. 따뜻한 물.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아야지 머리에 있는 유분들을 빼낼 수가 있어요. 음, 머리 감는 방법은요. 어, 샤워기를 틀어 놓고 머리에다가 계속 이제 물을 맞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 머리를 한 5분에서 6분 정도 계속 마사지를 해주면 어느 순간 그 머리에서 유분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한 5분에서 6분 정도 해주시는게 좋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를 말리시게 되면 적당한 유분이 머리에 남아 있어서 어 머리도 더 윤기가 나지고 그리고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탈모도 예방할 수 있고 이제 샴푸를 사용하게 되면 머리가 건조해지고 머리 피부병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물로 머리를 감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 물로 머리를 감으셔 가지모고탈모예방도하고모하고 어어 두피 가움증도하고하고이하고이렇게하고이면 좋겠네요. 시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행정입니다